이거 늦은, 늦은 밤, 야밤에 늦은 야밤에 할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시간이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5월 26일날 음, 자, 5월 2 6일날 5월 26일 토요일날 우리는 천부경 천재를 우리 함량과 대승사에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천부경 천재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우리는 상세하게 또 알고 가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번에 하는 이 천재는 원래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올해는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조금 있으면 설명을 하겠는데 천재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정말로 불투명하다 그지 자한편으로는 북미 해단도 진행되고 여러가지 복잡한 진행도 되고 이러는데 우리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또 잡아놨, 잡아놨지만은 음, 또 이런 일이 있을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뭘까 우리는 천부교 하는 사람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것 밖에 없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어쩌면 좋은 날일 수도 있다. 그죠? 굉장한 날이다. 그런데 이 여러분들은 어, 우리가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부처님 오신 날로 해가지고 사흘 초파일 했는데 이 사흘 초파일이 어떤 날인지 잠깐 한번 짓고 우리가 오늘 강좌도 하니까 짚고 넘어가자. 원래 여러분들은 4월 초파일이 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태환이 다는니다자 그래서 엄력으로이 4월 초파일은 이제부터는 좀 정확하게 알자. 그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4월 초파일은 우리가 한참 거슬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많이 융성된 나라이다. 그죠? 불교가 굉장히 융성된 나라고, 그때는 우리는 큰 우리 대선사들이 많이 탄생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왕권이 약해져가지고 왕권이 약해지갖고, 이 종교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진 거예요. 불교의 힘들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사흘 초파일이 왕실, 왕실이죠. 그러니까 궁에서, 왕궁에서 우리가 불교 행사를 치룬 날이 사흘 초파일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팔간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고려시대로 넘어가가지고 불교가 워낙 왕성하고 이 사회적으로 왕성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 우리가 왕실에서 우리가 이 불교 행사를 치룬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팔관회예요. 팔관회. 그래서 이 팔관회가 이어져 가지고 지금의 우리는 부처님 오신 날로 이 변해왔어요. 여기까지 변해왔다. 그래서 자하지 않 그것이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고, 자 우리가 이 역사는, 사울초파일의 역사는 굉장히 깊다는 거죠. 그죠? 조선시대 천 년, 어, 천 년이 다 돼가나? 조선 천 년이 되나? 안 되나? 그 조선시대부터 이전이니까 벌써 한천 년이 넘었다. 그죠? 자, 이때 우리 팔간에로부터 시작된 오늘날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 몇 시간 안 남았다. 그죠? 세 시간만 있으면 또 4월 초팔이 또 지나가게 되고, 이 4월 초팔이 지나가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함량으로 이제 모든 힘을 집중해야 될 것이다, 그죠? 함량으로 집중한다는 것은 우리가 천부경 천재를 함량의 대승사에서 이제 응? 지내게 되는데 이때 지내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는 이 우리가 천부경 육경에가 할수 있는 이 조그만한 힘은 우리가 이막 하늘에 대놔놓고. 하늘에 대놔놓고 우리 좀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한번빌어보는것 밖에 없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 천재 봉양식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천재를 하게 된 동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고요 자 그동안에 우리는 천부경으로부터 천부경 육의 비밀을 풀고 육의 비밀을 풀면서 우리가 만들어진 경들을 우리는 차근히 한수보자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푸는 것이 천부육경이다 그죠?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이 천부육경이다 이 육경에는 천부경으로부터 풀려져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풀리는 경전이다 자이 경전이 풀리고 난 뒤에 우리는 다음에 어떤 경이 풀렸죠? 이 옥형경이 풀린거예요 여기는 인연 재경과 이것이 구원 옥경이 우리는 풀리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풀린 것이 우리는 살풀이경이다. 그죠? 자, 여기는 인훈 도경과 인행 살경이 풀렸고. 그죠?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풀린 것이 우리는 천재경이다. 이것이 지난 12월달이니까. 음, 지금으로부터 약 5개월 전이다, 그제? 자, 5개월 전에, 이 마지막 천부경에, 천부경 6의 비밀로 풀린 마지막 경이에요. 자, 이 마지막 경이 풀리면서, 우리가 오늘 5월 26일에 이날 잡은 거는, 우리 자체 행사로, 어, 천부이 천재경이, 천재를 하는 거, 천재경이 어떤 것이냐를 보 공개를 하기 위해서 하다, 하려고 자체 행사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제 이것이 좀비대제져버어요 요만큼, 요만큼 시작하다가 이만큼 되버린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천재경을 가지고 우리는 천재봉양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하다 보니까 어 제사를 지내려니까 재단이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천재 단을 우리는 만들었다. 자, 정말로 우리가 비도 많이 오는데 그 와중에서 딱 비어있는 하늘 뜻이 아니면 이거 뭐 짓겠나 그죠? 자 천재단을 이틀만에 짓는데 자 이것은 우리는 밑에는 주춧돌과 여기에 탑돌을 탑돌을 이것은 하늘이 뜻이 아니면 이렇게 진행되지 하지도 못할 것같다 그죠? 자 원래 밑바닥 하는 데는 큰돌큰 큰 돌을 이 기부를 받아 갖고 능시 시주를 해 가지고 이렇게 기부를 받았고 근데 밑에 탑만 사기니까 탑살 돈이 탑살 돈이 없어 가지고 또 탑을 돌을 구하러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이탑 사는 돌을 또 기부를 해 가지고 이틀만에 완성된 거예요 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해결되겠나 그지 자최소한으로 우리가 이 재단을 하나 마련했다면, 거기에 콱 음식도 차려야 되는데, 이 또한 우리는 어떻게? 뭐, 인연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다, 그제? 인연에 의해서 우리가 이, 이, 한 판을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할수 있는 이 길을 만들어준 동참자들 때문에 또이 길을 행해 나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한 3일 동안, 3일 정도 남았다, 그제?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도와줘야 될 일이 뭘까요? 마지막으로 도와줄 일이 이제 하늘이다. 그죠? 아, 여기서 밖에서 행하는 행사가 비가 막 쏟아지면 이 곤란하니까. 예? 예? 자, 자우지가 이제 마지막 남은, 마지막 남은 이 도움은, 하늘이 도움은 날씨가 예? 너무, 너무 좋으면 더워서 좀 곤란할 것 같고, 그림이 참 좀, 끼어 있는 맑은 날이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자오지간 이 천재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간다. 그런데 이 마지막 하는데 우리가 한 5개월밖에 안된이 천재경을 완벽하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 우리는 천재가 있고 천재를 하고 죄를 하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천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 천재 봉양식에 어떻게 가는 것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다. 그죠? 그냥 제사만 지내면 안 되기 때문에, 5분에 완벽하게 이제 공개를 하는 거예요. 자, 공개를 하다 보면, 저 우리 함량까지 오시려면, 버스도 타고 차도 타고 와야 되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큰 선물은 없어요. 큰 선물은 없고. 자, 첫 번째. 혹시, 혹시 햇빛에 머리를 갖고 종이 모자는 한개 드릴거예요 오시면 종이 모자 두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천부경으로 천부경이 어떻게 이 천부경 때문에 경이 만들어지는지 이것이 우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경이 천부육경이에요. 이 천부육경에 관련되어 있는 이 행사경을 이것을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데 이것을 다 인쇄를 해가지고 드릴 수가 없고 저희들 여건도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행사경으로 별책으로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부경으로부터 시작된 천부육경의 기본경들이 간에 다 들어있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드릴거예요자 세번째 그동안에 이 천부경이 이함량으로 가게 된 동기는 이 지리산 자락의 맑은 공기에 우리가 오븐에 태어난 것이 행복을 찾아가는 명상법이라는 이 책이 출판돼 가지고 앞으로 그곳에서 우리는 명상의 근거지로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땅을 뒤지러 가는 겁니다. 자, 거기서 거기서 땅을 뒤지러 가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명상 책 행복을 찾아가는 명상책을 먼저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완벽하게 공짜입니다, 이 공짜. 자, 네 번째.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드릴 수 없고, 11시 30분까지 도착하시면, 이 점심만 드릴 겁니다. 그런데, 12시, 어, 늦어도 12시까지는 오셔야 된다. 그치? 12시까지 오해할 수있으 먹고 행사를 할 텐데, 그런데 12시 반, 반에 이 식사 시간을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배가 고프면, 늦더라도 최소한 12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희들은 선물은 좀 미약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은, 어, 이세 가지 선물은 여러분들께 드릴게요. 기념 삼아 여러분들이 오신 점에 꼭 받아 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5월 26일 날 여러분들이 천재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천재가 뭐냐? 이것을 우리는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천재가 뭘까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천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웃음> 그러면 이 한자를 우리는 한번 해석을 해봐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는 한이요. 하나는 어떻게? 이 죄다. 자 그러면 하늘에 죄를 지내는 것이다. 우리 사람인데 죄를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인데 죄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죄를 지내는 것이다. 그럼 하늘이 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하늘에 대놓고 어? 죄를 지내는 이런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체를 지는데 하늘의 뜻이 뭘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주를 택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우리는 이 천문의 천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자연에 그러면 이 태양에 이것을 이것의 힘을 인간이 유효적절하게 응용하고 나쁜 것은 피해가고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죄는 어떻게? 제사잖아요. 그렇지? 제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성껏 우리가 능력껏 정성껏 능력껏 발인될 우리의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늘에 이것을 가지고 하늘에 기운을 빌어서 죄를 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천재 속에는 천재 선재 속에는 힘을 빌린다는 것은 어떤 힘이 있느냐를 갖다가 우리는 풀어봐야 돼요. 자, 힘에는 큰두 가지 힘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뭘까이 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천부경, 육경회가 저 함양 땅에서, 함양 땅에서 첫발을 내딛기 위해서 이 천재를 올리는 거예요. 몇 년째겠죠? 순재를 해가지고, 막, 그 개인이 뭐잘 되라고, 이런,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이육경가 첫발을 디디기 위해서, 우리가 그게, 어, 누구말따, 땅의 기운도 얻어야 되고, 하늘의 기운도 얻어야 되고, 나라의 기운도 얻어야만이 게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힘에는 이런 운과 기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뭐 사업은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는 천운, 지운, 인운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천북에 따르면 천기, 지기, 인기라는 이 여섯 가지 기운을 가지고 여기서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다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정성껏 지내야 되겠죠. 누가 오든 말든 그거는 차원 문제고 우리는 정성껏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주의 힘, 나라의 힘, 이런 사람의 힘, 이것을 얻어서 천북의 육경가가 이체를 지나고 난 뒤에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이제 출발을 하려고. 자, 그동안에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것도 많고 수백 년 동안 내려온 것도 많지만 은 우리는 이제 이단 5개월 만에 5개월 만에 이 새로운 도약의 길을 우리는 한 걸음 나가 보는 겁니다 그동안에 공부하고 노력하신 분들이 전부 다 십시일반 어떻게 해요? 재능 기부,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우리는 보시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준비는 착착 잘돼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아직 숙달이안 됐어요 자, 이 천재경을 하고 천재 봉양극을 해 나가는 데는 우리가 숙달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인원을 많이 배출도 하실 수 없었고 숙달도 안 됐기 때문에 좀 모자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해가면서 한번 동참을 하시고 여기에 이 천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나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천재를 이 천재를 지내는 목적이 뭘까 하는 것이다. 자그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이 많이 있죠. 아, 조상을 조상을 으, 조상이 우리 천도가 안 돼서 하는 것도 천도제 죽은 사람이 하는 것도 천도제 산 사람이 운받기 위해서도 천도 이런 논리를 펴면 안 된다는 거다. 자 이제는 바뀔 것은 좀 바뀌어야 될.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고, 바뀔 것은 바뀌어야 다 그래서, 이 천재의 목적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내가 유튜브에 잠깐 올린 한게 있는데, 한번 불러봐요. 첫 번째. 첫 번째 천재가 뭐예요? 음? 자, 이 나라를 위해서 저는 나라 천재예요. 나라 천재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기운을 땅의 기운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거예요자 그래서 나라가 불안정한데 나라가 위태로운데 그게 뭐 아무리 좋은게 있으면 뭐할까 그제자그 다음에 두번째는 이 천재는 이 자연이에요 자연 예? 간, 자연에 감사를 하는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의 감사.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 여러분들은 저 기독교에서는 여기에 추수감사절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는 자연에 관면 천재의 천재. 나를 위한 천재. 그다음에 자연에 있는 대한, 대한 감사의 뜻으로 천재를 지내는 거예요. 무조건 천재 지낸다 해가지고 막그뭐 어? 이상하게 뭐 미시대 사건. 뭐 이런 식으로 따지면 곤란하고, 그거는 잘못하는 사람. 이제 좀 고쳐야 돼요. 자, 세번째는 우리는 이 개인을 위한 천재가 있어요. 이 세가지를 지금부터 우리는 상세하게 한번 풀어보자고요. 나라를 위해서 하는 천재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번째, 나라가 불안할 때 자, 이국난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이것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혼란스러워. 음, 그래서 우리는 나라 아니제라고 한다. 자 그렇게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거 전쟁이라든지 이 데모라든지 이렇게 막 어지러운 세상에 우리가 국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나라 천재를 하는데 이것은 나라에서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고 우리는 어? 우리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다 해가지고 이것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은 아니지 말로써 말서 나라가 어? 평화가 어떻고 나라가 안정이 어떻고 그 백날 그것도 물어봐야 뭐하노 뭐. 한쪽에는 어떻게 동쪽으로 가고 한쪽에는 서쪽으로 가고 막 그러잖아 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그동안에 남북회담 한번 하고 난 뒤에 사람이 점점 다 떨떠 갖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와중에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 지금 내일 당장 뭐그 어? 전쟁 할것 같이 그러잖아요 그지? 근데 우리 전쟁하는 거참잘 맞췄다 그 날짜 그지? 6개월, 5개월 전를잡았 날짜로 뭐. 그래서 뭐 모든 게잘 돼야 되는 그지? 어떻게 되든 우리 나라가 잘 되면 좋은 거야 그지? 그래야 우리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육개에도잘돼갈까이거 나라가 안정돼야 뭐잘돼 가지 뭐 나라 가면 난장판인데 그 나라에 뭐가 잘돼 가겠노 그지? 누구말던 전쟁 해보고 나면 뭐, 뭐가 뭐필요하겠노 우리인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풀게 되고 이 자연에 감사되는 이런 천재들은 정말로 우리 추수감사절이에요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지금 잘못 알려져 갖고 하는 것이 나는 조금 불만스러운 것이 있어요 우리 추석이에요 추석 여러분 추석 아세요? 추석이 하게 되면 처음부터 제사 지낸다고 난리다 이 말이야 추석은 제사가 아니에요. 아침에 지는 제사가 무슨 제사가? 설과 추석은 제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감사의 그거네. 감사. 그러면 어떻게? 추석이라는 것은 한 해의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우리가 자연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석을 하는 거예요. 추수 감사절이잖아.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이거 갖고 제사 지내고 있네 복줄 나면 운주줄 나면 이게 이상한 쪽으로 흘러본 거예요 그러면 일월일일날 지내는 우리 설은 어떨까 설은 이거 없네 설시면 안돼 양력 설시고 양력에 우리 옛날에 바꾸려 해갖고도 바꾸지도 못했지만 양력 설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노 양력 설에 우리 복주고 운주고 할기가 그렇게 한해 편안하게 감사의 뜻으로 지내는 이 자연 이, 이 자연의 감사는 감사제예요. 감사제 아니 제가 아니고 이거는 감사제예요. 그한 그러니까 해도 올 작년에도 편했으니 올해도 편하게 좀도와주라는 거다.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는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올 때는 어떻게 가뭄이 많이 들고 자연의 질병이 많이 오고 이럴 때는 어떻게 나라 국왕이 이 죄를 지냈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는 어떻게 이감사예요 자연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감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우리는 하는거예요 그렇게 질병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막아주기 위해서 하는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다 자 한해 농사 한해 일한거 이것을 우리는 감사의 뜻으로 우리 하는거 자, 세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나라 가지고 우리는 폭동이 일어난다든지 분장이 생긴다든지 이런 앵랑 같은데 이런 것들 사움이 일어난다든지 지역별로 뭐 투쟁이 일어났는지 요새 보게 되면 성급한 에와 갖고 완전 난장판이잖아요 이것은 정말로 골치 아픈 거예요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내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개인천재는 자 개인천재는 우리는 뭘까? 제일 중요한거는 내 하는 일이 잘 되는거죠. 그게. 일이나 사업이 일이나 사업이 어떻게 내 창의 요인이 없으라고 개인에 의해서 천재를 지내는거예요 이것은 뭐 복주고 운주가 하는게 아니고 내 하는 일에 그냥 순탄하게 해나가는거다자 두번째는 내갈 길을 알리켜 주려고 하는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개인의 천문길이에요. 천문길. 나는 천문길로 잘 인도해라. 차가 가다가 내가 차를 타고 가게 되면 차가 편안 편안하게 잘갈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천문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애군들을 우리가 비껴갈 수 있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비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개인별로 우리가 이렇게 천재를 지내는 거예요 천재는 조상들을 모시는 이 미신하고는 조금 달라요 귀신을 다루는 거 하고 미신하고 이거는 달라요 우리는 엄연한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자연을 위해서 하는데 방 안에서 지내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겠죠 이 대자연의 천기, 지기, 인기를 이용하고 천운과 어찌운가 인운을 받아들이기 하기 위해서 이것은 밖에서 하는 거야 자연을 대상으로 해이 귀신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고 조상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고 종교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자연의 우주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천재를 하는 거야요 거기는 종교와 상관없이 이 치르는 거예요자 그러면 이런 천재를 하게 되는데 자이 천재 하는데 제사만 지려고절만 하는 것이 천재냐 그 웃기는 이야기잖아. 그지? 그러면 우리가 천재에 사용되는 우리는 어떻게? 여기 보게 되면 경전들이 있어요.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천재에 사야 되는 경전들이 어떻게 있을까? 이거 한번 보자. 자, 예를 들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게 되면, 이 천재를 하는데, 사시구제 하는 것 같다, <웃음> 망자들 사시구제 하는 그 경을 읽어가 되겠나? 천도제 하는 경을 읽어가 되겠나? 되겠나요? 초상치는 경을 갖다 읽어가 되겠나? 귀신 오는 경을 읽어가 되겠나? 안 되잖아, 이게. 이게 무슨 천재냐, 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과 이것을 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천재를 위해서, 사용되는 이 경이라는게 경전이 있을거잖아 그죠? 우리가 행사할 때 하는 것은 기초적인 경과 이런 것이 다 있지만 우리는 크게 이 사용되는 경에는 크게 우리는 천재경과 이 천재봉양경 이라는이지 이게는 천재경과 천재봉양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러면 천재경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이 대자연을 위해서, 대자연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오븐에 이제 천재행사할 때이 천재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 이렇게 봉양할 때는 어떻게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천문길 이후에 있는 것이 원래는 천재봉양경이에요. 그러면 이 동참자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오븐에 하면 이 동참자들인데 자기가 이 천재를 하면서 나도 동참했다는 그것을 소지, 옛날에 이 소지를 태우게 했어요. 지금도 뭐천재당 같은 데 가면, 태백산 천재 같은 행사 가면 소지를 태운다. 그지 자, 이 소지 태우는 것은 내가 이 천재를 하는데 힘을 내가 보탰다는 거다. 그래서 이 행사가 천재경이 끝나고, 천재경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봉, 천재 봉양경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어떻게? 공양소지 행사를 하는거예요그 동참자들인데 하나씩 해야해지그자 나도 이큰행식에 내가 바라는 소원이 있을 거야. 요그게돈 벌어 달라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천재한데 가서 내가 돈좀 벌어달라 이런 이야기고 여기는 분명히 오분에 하는 행사는 나라의 안정 우리가 하는 일에 나라가 안정이 돼야 어떻게? 내 하늘이 잘 될거잖아 그지 나라는 비틀비틀한데 내돈 벌겠다 이런 사고 해갖고 그건 안되겠지 자 그럼 나는 동참하는 목적이 뭐까 나라가 편안하고 나라가 편안해야 내갈 길을 갈 거잖아요 그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하늘의 측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지에는 내가 가는 길에 당겨져 있는 문을 열어놓은, 제는 것이 오븐에 행사하는 천자라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천재경 안에는 어떤 것이에요? 이 천주경이다. 이 천주경이라는 것은 하늘의 주인이다. 하늘의 주인이 누가 천주하니까 천주경이래요. 이거 하늘의 주인이다. 이 우주 만물을 만물의 힘이다. 아까지에 운각기라는 게다. 이 천주라는 것은 우리가 천부경 6의 비밀에서 여섯 가지 요소다. 그러니까 천기지기 인기 천운지운 인운이 여섯 가지의 기운이 이이 천주라는 거다요. 자, 그러면 천운경, 천복경, 천문경이라는 것이 있다, 그제? 이 천재경 속에 이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양경을 내가 이 천재를 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게 되는 이 이것이 복양생이라는 것이다. 그러 어떻게 사람에게 우리가 남을 돕는다고 하게 남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게 되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남을 도울 때는 어떻게? 내 돈을 하든지 노력을 하든지 재능 기부를 하든지 할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하늘에 내가 돈을 준다고 하늘이 받겠나? 그치 못 받겠지? 음식을 한다고 하늘이 받겠나? 못 받겠지? 그럼 하늘에 닿을 수 있는 것이 뭘까? 내가 열심히 동참해갖고 경으로서 어? 읽어서 어떻게 그 하늘로 날려 보내는 거야, 그렇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 명이 모여갖고 큰 소리로 외치면 어디까지 들리겠나? 하늘 꼭대기까지 들리것이고몇 명이 하면 게 되면 요거만큼만 갈 것이고, 그지? 그럼 힘이 약할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것이 봉양경과 천재경이라는 것이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이 천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천재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 천재 순서에요 천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천재일까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멋진 천재야 하는데 그냥 나는 가갖고 뒤에서 이 박수만 치면 좀그렇잖아 그럼 나는 제일 먼저 인사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인사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 향으로 향 공양하는 거예요. 내가 알리는 거요. 그러면 지금 마음의 뜨기에서, 어떻게, 응? 힌두기하고 마음의 뜨기에서 행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늘에 이 연기가 오르도록 향을 피우게 되는 거에요. 하늘의 연기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까지는 못하고, 그러면 아주 소방사 쫓아가지고불 끈다고 쫓아오면 곤란해. 이 항공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를 대신 하는 것이고, 자. 한대에 닿을 수 있는 것이 뭘까? 내가 바람이도 알고 향의 그 기운이 하늘로 이 퍼져가기 위해서 향을 공양하는 거예요. 연기를 피우면 안되겠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이 기본행사 기본행사다. 그래서 기본행사를 우리는 천부육경으로 하는 거야 자, 천부육경은 모든 행사에서 기본적으로 행하는 예식이에요 예식 그렇게 우리가 내가 기도를 하기 이전에 어떻게 하늘과 닿을 수 있는 마음 가짐도 필요하겠지 자 이런 천부육경은 그래서 5분에 이 천부육경 행사를 하기 위한 이 천부육경 경전은 저희들이 5분에 참여하시는 분인 데는 우리가 무상으로 준다 했다 잉 공짜로 자 세번째 자. 세번째 우리가 하는 행사가 제일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에는 흩은 마음도 있고, 탐욕도 들어있고, 욕심도 들어있고, 이 찌꺼기들이 너무 많다. 거짓말도 들어있고, 이런 게. 그래서 우리는 이 천재 행사하는 동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한번버보자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천북에서 보게 되게 되면, 천부경에서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이 옥행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옥행성 속에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는 인연재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연재경 속에는 또세 가지 경이 있어요. 하나는 재업경, 업보경, 인가경이라는 것이 다 그래서 인간은 재업과 업보와 가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세 가지를 일단 우리는 잠을 한면제 안아놓고, 우리는 이 천재를 지내긴다는 것. 목적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랄까? 이것을, 이것을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그냥 인연재경이라 합시다. 그치? 자, 인연재경 우리는 독성을 하는 거예요. 인연재경에서는 우리가 제옥과 업보와 이 가보를 인과, 인과 이 가보를 세 개를 털어내고 우리는 천재를 하는거요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이 천재경이라는거다. 이 속에는 천재봉양경이 사용되는거예요 이것을 천재봉양경이 포함되어 있는거예요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개인 추건, 어, 개인, 추건 그제? 개인 소지 추원이다자 이것을 우리는 응? 발언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람 수에 따라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계 단계별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천재를 하는데 그러면 5월 26일 날은 어떻게 우리 진행되는지 행사를 차근차근히 한번 훑어보자고요.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천부경 공양경이 처음으로 풀렸고, 이제 단 5개월밖에 안 되고, 이 행사를 처음으로 진행하는 거, 모든 것이 미흡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종교 재단같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이 이 재능 기부로서 진행하는 거예요. 재능 기부로서 진행하게 되면 26일 날 오전에는 우리는 11시까지, 11시까지는 우리는 자체 행사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저번에 내가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천도제를 할때 천도제와 천도제는 엄연히 다르다고 그랬죠. 천도제를 할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천도제를 하고 천도제를 하는 겁니다. 응? 이것이 맞니? 이것이 맞니? 이거는 완전히 헛소리고 이? 이것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체 행사는 우리는 천도제 하기 이전에 이 천도제를 하려고 하는 수린사들의 힘에 의해서 이 천도제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련사들이 자체 행사, 절에 있는, 절에 있는 사람과 수련사들이 내 오늘 천재를 지내게 되니까 내 힘을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우리는 식사를 할 것입니다. 아니, 그, 11시까지 하는 거예요. 11시 이전에 다 끝내는 거예요. 새벽에 끝내는 거예요. <웃음> 자, 그러면 12시 30분부터 13시까지는 우리는 지심밟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심밟기를. 땅이, 우리 처음 오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비록 절은 있지만은, 천북신 천재를 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 동네, 우리 그 하만군에 하만군에, 우는 어떻게, 사물놀이 패들이, 이, 이, 그, 뭐고, 재능 기부하게 30분 동안 그 땅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13시부터 13시, 능력 잡고 14시까지 하네 보자고요. 능력 잡고 14시까지 우리는 기본 천재 행사를 하는 거예요. 자 천재행사를 능력잡고 옵니다 그러면 이거누굴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이제 천재행사를 진행하면서 14시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초행사, 기초경까지 기초 하는 겁니다 기초행사경까지는 여기서 하고 14시부터 15시까지는 우리는 2년 재경과 우리는 천재봉양경을 하는 거예요 천재봉양경과 천재봉양근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끝내고 내게 되면 15시부터 16시까지 한시간 정도 잡을 어, 건데 사람이 많으면 좀 빠른 템포로 가고 사람이 없으면 정상적인 궤도로 우리가 가는 걸 하겠어요. 이거는 개인 소지 추근이다 자, 그러면 16시부터는 자 얼, 어울림 한마당으로 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전부 다또 재능 기부하시는 분들의 이 찬가를 우리는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소개할게요 자 처음에 우리는 어메이징 어떻게 보면 이 찬송가로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 받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이 우리나라 고유의 언어로 만들어져 있는 인디안 원곡이에요. 원곡에 이 천부경 개사곡을 천부경 개사곡을 우리는 초청 가수로부터 어, 한번 시연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두 번째는 이 초대 가수의 음, 자기 곡을 한번 해야 안되겠네 그제 자 자기 곡을 한번 하고. 저, 준비하는 시간이 걸리게 되게 되면, 음, 음, 다른 곡을 한곡더 하게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우리나라의 고유의 노래인 아리랑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신곡과 아리랑이, 이게 창이라 해야 되나? 창 맞나? 아, 이 민요, 민요 팀들이 우리는 이 재능 기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이에 우리가 또 유능한 이 퍼포먼스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퍼포먼스에 한이 그런 누구인데 특별하게 별도로 선물해야 되겠다. 그럼 어쩔 수 없다. 뭐 누군데 경매할 수도 없고 이? 안 받으면 경매하고 <웃음> 자이 아리랑이 해신국과 아리랑이 지나면 우리는 어떻게 아싸 메돌리 메돌리 우리 아싸 메돌리로 어 함께하는 이 한마당을 함께하는 한마당을 진행할 진행하면서 못한 이야기를 이 시간에 우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마 풀로 차게 되게 되면 게되 오후 한 5시 정도 다시 넘었나? 4시에 5시 그치? 5시 정도 되게 되면 모든 행사를 마치고 우리가 준비를 할 것이에요. 모든 행사를 마치고 그래서 정말로 이 시간에는 음, 어쩌면 세상 처음이다, 그죠? 세상에서 처음으로 이 천재경과 천재봉양경을 공개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위협하고 실수가 들더라도 여러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천재에 관련되는 간략한 이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조금 있다가 이어서.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이 업장과 관련돼 갖고 이것을 왜 하는지 그 이유를 풀기 위해서 이 업장과 관련되는 것을 5분 씻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